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혼자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 자유여행으로 오시면 일정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은 여행을 하다가 무언가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때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온 다른 나라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현재 있는 베트남 친구를 사귀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정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호텔에 누워 맥주를 한잔하다가 채팅 어플로 주변 검색을 돌리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어플 카카오톡에는 한국 정보 통신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변 검색이 없지만 다른 나라 어플의 경우에는 주변 검색으로 친구 찾기가 가능하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어플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특정 어플 몇 가지의 경우 여행자 거리나 품위 지역의 위치를 잡아놓고 해당 어플을 켜놓으면 수많은 이성들로부터 친구 추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제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채팅 어플을 켜면 알아서 친구 추가가 오는데요. 이때 순간 자기가 원빈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이성으로부터 쪽지가 오게 됩니다. 대화는 다들 영어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대신 조금 깊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단어 단어 이어붙여 베트남어 문법에 맞게 적은 콩글리시가 아닌 베글리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팅을 통해 처음 친구를 사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름과 나이 국적 등을 물어보는 게 순서인데 얘네들은 너 지금 어디 있어 라는 표현에 Where are you now? 라는 질문을 하네요. 그러면 순간 많은 남성들은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 내가 동남아에서 좀 먹히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착각이 빠지거나 혹은 아 여기서는 한국인 버프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위챗이라는 어플과 미프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주변 검색을 누르게 되는 순간 타인들의 핸드폰에도 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만남을 권고하듯 성별을 선택하여 해당 성별만 뜨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두 명의 친구 추가를 하다보면 수십 명의 친구 추가가 오게 되는데 다들 이뻐. 이것만 보면 베트남의 평균 미모는 월드클래스급이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여행을 와서 시간도 금인 여행객이 채팅을 하는데 외모가 괜찮은 이성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 이성이 적극적이라면 누구나가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 그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제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까지 해요. 이건 완전 개념까지 탑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속으로는 나이스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만나게 되면 채팅으로는 술술하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 물론 제가 하는 영어 또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가는또 전혀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가 99% 그래서 채팅을 할때 전송받았던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너 사진 맞냐고 하면 그들은 포토샵이라고 핑계를 대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테니까 돈을 달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 창문 여자가 이러면 순간 맹붕이 오게 되고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 법률상 성매매 알성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가 있기에 거절을 하게 되면 그들은 여기까지 오느라 택시비를 썼으니 그 택시비를 달라고 합니다. 적게는 20만동 많게는 50만동을 요구하게 되죠. 이것을 거절하면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냐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상을 부려 여행을 온 여행객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사고에 대비하여 그냥 주고 끝내자는 라 생각으로 요구하는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채팅을 할때 영어를 잘 하다가 만나면 영어를 다 잊어버리게 될까요? 과연 그 채팅을 한 사람과 만나러 온 사람은 같은 사람인지 제가 페이스톡과 같은 비디오콜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는 않고 자기는 지금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하여 정말 너가 저 사진의 사람이 봤다면 V 표시처럼 손가락을 두 개만 펴지 말고 손가락을 세개핀 상태로 제스처를 취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저에게 전송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 사진이 맞다면 즉석 셀카로 하여 손가락을 세개핀 다음에 사진을 찍어 전송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 나오자 못 알아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했죠. 손가락을 세 개만 핀 상태로 제스처를 취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에게 전송하라 라고요. 그런 사진은 퍼올 수가 없으니 찍어서 보내주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답은 나오는 겁니다. 본인 사진이 아니라는 건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본인 사진도 아닌 다른 사진을 봐서 여행객들에게 낚시를 시전하는 걸까요? 이렇게 차비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두세 명에게 만 원씩만 받아도 한 달이면 백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의 세 달씩 월급입니다. 사이즈가 나오죠? 그들은 되든 안 되든 그냥 사람을 만나면 공장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씩 매일 이래도 벌지 못하는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베트남에서 채팅 어플로 괜찮은 이성을 만날 확률은 써니테니시도에도 1% 이하이다. 이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친구를 사귀고 며칠간 그들과 대화를 하며 친해진 다음 서로가 호감이 갈때 그때 만나는 것을 추천한다.